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이틀 연속 300명을 넘는 등 증가세를 보이면서 병상 부족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. 어젯밤 강릉에선 마스크 착용과 거리 두기 수칙을 어긴 채 수영장에서 이른바 풀파티를 벌인 호텔이 적발됐습니다. 여서정 선수가 도쿄올림픽 기계체조 도마에서 동메달을 땄습니다. 한국 여자체조 첫 메달이자 1996년 애틀란타 대회 은메달리스트 영홍철 선수와 함께 한국 최초 분녀올림픽 메달리스트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. 양궁에 걸린 금메달 다섯 개중네개를 획득한 양궁 대표팀이 오늘 인천공항을 통해 귀국했습니다. 입국장에서 선수들은 국민의 응원이 큰 힘이 됐다면서 감사의 뜻으로 파이팅을 외쳤습니다. 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들은 지역을 돌며 지지를 호소했고, 국민의힘 후보들은 청년, 소상공인 등을 만나 정책 행보를 이어갔습니다. 다음 주 주요 정치 일정도 짚어봅니다. 여러분 안녕하십니까? 올림픽 중계 방송으로 조금 늦게 시작했습니다. 8월의 첫날 9시 뉴스 코로나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. 어제 하루 집계된 신규 확진자 수는 1,400명을 넘었습니다. 한달 가까이 1,000명 이상 네 자리 수 확진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상태가 심각한 위중증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. 정부는 지금과 같은 추세에 별다른 변화가 없으면 추가 조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첫 소식 황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. 확진자 한명이몇 명을 감염시키는지를 나타내는 감염재생산지수는 최근 1.04였습니다.